신경외과 전문의 김한웅 원장이었습니다. 지금은 무풍 에어컨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없어질 시간. 무! 무! 무! 삼성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.